조야 조배야 엄마 보러 가자. 주 엄마 어디갔어? 주 엄마 어디있어 c h 오빠가 왔어. 어 n u f a c t u r i <s> n 기�다 <sorry> yeah, 아유들어아 힘들어 됐어? 오빠가 왔어? 어우 아쉽네 어휴, 웃어 어, 집에 가자, 도구 이제 집에 가자